주변에 주식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주식으로 돈좀 벌었다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초반엔 반짝 벌어도 나중엔 결국 원금까지 까먹은 실패담이 더 많다. 나는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대기업에 근무하다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그런대로 자리를 잡고 큰 돈은 못 벌어도 마누라와 자식들 뒷바라지는할 만큼 매출을 보았었다. 자영업을 하며 주식을 하다 보니 사업은 뒷던이 되고 나중에는 손님들이 불편하게까지 느껴졌다. 자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하루 순수익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는데 주식으로 하루에 날리는 돈은 몇배에 달했다 결국에는 헐값에 자영업을 처분하고 두가 모아도 번이하는 바보멍청이 같은 전업을 하게 되었다 그때가 2012년이니까 의외로 10년차 개미다 구력도 스탯도 승률도 참보잘것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건 최소한 망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대박을 꿈꾸며 우르르 몰려들었던 무수한 개미들이 톡박을 차고 사라져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선방이라 자평하곤 한다. 심지어 지금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주식이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난폭한 도박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를 치르고도 본이 남았다는 거. 이것이운일 아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내가 적용한 나름대로의 원칙과 노하우가 최소한 일지는 않게끔 해준 것이러니 혼자서 생각해 보기도 한다. 보수들이 이런 나를 보면 코웃음치겠지만 이런 원칙이나 그에 대한 믿음 하나 없이 주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똥 같은 철학 하나 없이 주식을 하느니 그 돈으로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지킨다는 원칙 몇 개? 솔직히 다별거 아니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그런 시식걸렁한 것들이다. 그런데 딱 하나 좀독특한 대원칙이 하나 있다. 주식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내 본능이 내게 알려준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다 알았다. 그것은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어리석은 생각을 해왔던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생각을 없애버린다면 필시 잊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리 없다. 이 생각은 인내심을 빙자한 자기이안 이다 모든게 완벽해 보이지만 주가란 바닥 없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두번째 52주 최저가 가장 싼 바닥 시세로 잡을 수 있다 최저가 매입은 수직 강화하는 칼잡기다 모름세로 바뀌기까진 2에서 3년간 출렁임이 반복된다 상승추세 전환 확인 후 매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세번째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오를 수 있겠는가? 못 사겠다고 얼마나 오를지 미리 한계를 짓지 마라. 가는 놈은 간다.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는 한 주식을 무시하지 마라. 네 번째, 고작 몇백 원짜리 주식인데 손해봐야 얼마를 보겠어? 불량한 저가주나 불량한 고가주나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허나 저가주의 유혹은 절대 빠지지 마라. 다섯 번째, 언젠가는 결국 회복되겠지. 내 지인 중한 명은 10년 전에 물려서 아직도 탈출 못했다 덜 알려진 업체 중 도산한 경우는 무궁무진하다 유명무실해지고 팔려간 회사도 많다 막연한 기다림은 늪에 빠진 것과 같다 여섯 번째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새벽이 됐는데도 상황 개선은 커녕 더 악화된 사례가 많다 어떤 때에는 어둠의 정점 직전이 제일 어둡다 일곱 번째 얼마까지 회복되면 팔겠다 한번 짓밟힌 주식은 팔기로 마음먹은 수준까지 결코 회복되지 못한다 팔 기회를 줄때 즉시 팔아야 한다 여덟번째 걱정할 것 없어 같이 주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으니까 안정적 이라는 인식이 많다 허나 기업은 늘 변하고 위험하다 이 세상에 잊어버리고 지낼 만한 주식은 없다 아홉번째 뭔가 터지기를 기다리기엔 너무 지겹다는 사람은 기다림의 미학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팔고나니 호재가 터지는 아쉬움의 감정을 경계하라. 인내를 가지면 곧 보상이 돌아온다. 열 번째, 그 주식을 샀더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라는 꼴무새. 누구나가 하는 생각이다. 사지 못해 벌지 못한 돈, 즉 남의 이글을내 손실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강박관념은 손실의 지름길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마지막 1 1 번째, 이번엔 놓쳤지만 다음번엔 꼭 잡고야 말겠다. 그러면 다음번엔 반드시 실패한다. 비싸게 우량주를 사는 게 싸게 이등주를 사는 것보다 낫다. 주가가 올랐다고 성공은 아니다. 눈뜨고 나니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더라 라고 말하는 연예인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주식 부자가 된 사람은 한국에는 없다. 허나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꿈꾼다. 제발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자. 오늘 어디선가 주식 부자가 탄생했다면 반대로 어디선가 주식 투자로 돈을 전부 날려버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될수 있다. 욕심만 버리고 시장에 순응한다면 반대로 부자도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들 힘내보자.